네 안녕하세요 C&블루입니다 네 마리클레르 12월호 독자 여러분 저희 C&블루 오랜만에 컴백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하나 네. 아, 둘셋오형 둘, 셋. 뭐예요? 원래 옛날 감성이었으면 밤인데 지금 약간 낮으로 바꿨습니다 많이 밝아졌다는 아, 소리야 아, 음. 옛날에는 밤에 뭐곡 작업하고 밤에 뭔가 낮에 자고 이, 이 패턴이 좀 약간 주였는데 지금 이제 막 햇살 받고 뭐 이렇게 뭐 낮에 뭔가를 하고 활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좋아지더라고요 음... 네. 나랑 같은, 나는 햇살이 좋아서 어떠세요 민혁 씨? 나도 이제 해가 밝았을 때, 밝을 때 뭔가 하는 게좀 에너지틱하고 좀 음.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 거아까 우리가? 음. 하나, 둘, 셋! 뭐야 저거? 그 뭔데? 신발, 발바닥, 발자국. 나 <웃음> 어, 유신 줄 알았어 유. 와, 와. 신발. 나는 못 기다립니다. 어. 나는 뭐, 먼저 이렇게 막 그렇게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기다리다 끝나잖아. 그냥 기다리다가 뭐 아닌 말고. 난 내가 다가가는 게좀더 편해.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이렇게 뭔가 하고 먼저 다가가고 하는 게나 내가 더 편하거든. 아 이게 또 약간 상황마다, 실스에이션마다좀 다른데 아뭐야 퍼. 어? 카톡 왔다 <웃음> 하나 둘셋 저는 전화, 전화. 쓸데없는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음... 난 전화가 좋은 게 바로바로 바로 뭔가 얘기하고 피드백 그리고 내가 바쁘거나 이럴 때 이거 밀리면 은 조금 이렇게 귀찮아도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래 그거 그러니까 그냥 안 그냥 안일십하면 되지 뭐할 얘기 딱아난좀 응. 약간 쓸데없는 전화들 많아 어, 나 쓸데없는 전화를 한다는 거야 내가 아니 아니 난 그런 거안 좋아한다고 음 넥스 퀘션 o n 아 이거는 너무 간단하다 술을뭐잘안 아, 마시긴 하는데 음. 아, 아, 전 맥주 소주는 좀맛 없고 소주, 맥주는 배부르고 뭐. 적당히 취하면서 소맥. 와, 형은 약간 음, 소맥 좋아해. 소맥 좋아해. 그잘 마시잖아 소맥. 소맥, 소맥. 저잘 맞아 일단 난 소주 바로 탈라. 와인 맥주인데 나는 더 맥주. 좋아하는 것 생각하면 맥주인 것 같아. 나도 맥주. 그냥, 그냥 시원하게 딱 음. 맥주 한테 500을 딱 먹으면은 잠이 착잘 와. 와, 그래서 중간에 깨지. 소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안 깨. 어, 괜찮? 네. 어, 어, 이렇게 해박했네 아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해박했네 그냥 직진 나도 직진 맞아 나도 오해것같다 나는 그막 말로 막 상처 주는 게 싫어 나도 굳이 따지자면 직진인 것 같아 넥스트 캘슨 저는 시간 이동입니다 나도 시간 이동입니다 <웃음> 나는 근데 사실 시간 이동을 고른 이유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정말... 똑똑하다 음. 잘했다 잘했죠? <웃음> 잘했죠? <웃음> 어떠셨어요? 민혁 씨, 마리클레르 오늘 화보 촬영 12월 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 오늘 뭐 전체적으로 그잘 나온... <웃음> 잘 나온 것 같고 아, 저 계속 뭐 12월까지 계속 기대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완벽함 완벽했다 그리고 저희 노래 이번에 나오는데 과거 현재 미래 나오고요 네 저는 그 이번 에 앨범 많이 그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 부럽습니다 마리끌레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세요.